입니다. 오늘은 어, 뱀들의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뱀들은 야행성이라 지금은 쿨쿨 잠잘시간이겠죠 저희는 지금 볼파이톤 두마리랑 킹스네이크가 한, 한 마리 있는데요 얘는 블랙킹스네이크 너무너무 적극적이고요 너무너무 활동적인 아이라 오, 제가 밥줄 때, 뭐 청소할 때 사실 조금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볼파이톤 슈퍼루손데요잘안 보이시죠 실제로 보면 지금 요 적외선 등 때문에 아이가 좀 분홍빛이 띄는데요 실제로 보면 완전 하얀색 하얀색이에요 정말 예뻐요 이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여기도 볼파가 한 마리 있는데 이친구는좀 완전히 작은 편은 아니고 좀큰 편인데요. 되게 소심해요. 소심해서 밥도요 그냥 넣어줘야지 먹지 앞에서 핀셋으로 피딩을 안 먹진 않는데요. 얘는 그냥 옆에다 놔두면 알아서 먹는 친구고요. 패턴이 너무 예쁘죠. 자이 친구가 있어요. 제가 문을 열어서 어, 만져보는 건 사실은 저도 되게 뱀을 조금 무서워해서 만져보진 않고요.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. 잠시만요. 자, 제가 이제 이 사육장 문을 열 건데요.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볼파나 킹스네이크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잘 보십시오. 얼굴을. 제가 사육장을 열면 아이가 벌써 긴장태세로 못... 긴장태세예요. 오, 언제든지 쏘겠죠? 오, 저도 사실 조금 무서워요. 이 친구는. 항상 쏠 자세를 하고요. 오! 자 문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. 가까이 가기엔 좀 무서워요. 그래서 제가 지금은 셀카봉을 이용해서 저희 개체를 한번 찍어 볼게요. 잠시만요. 이제 가까이 슬슬슬 다가가 볼게요. 자, 요렇게 생겼어요. 자, 패턴을 한번 보시면, 어, 이 친구는 모합이라고 일단 입구가 된친구고요 우, 얼굴 좀 보세요. 오. 아, 네! 자. 긴장했나봐요, 자기도. 혀를 낼름, 낼름. 눈망울 도 똘망, 똘망. 귀엽기는 한데, 아직 제, 저는 만지는 건 아직, 아. 이렇게 보시면 비늘도 확연히 잘 보이시죠? 음, 패턴도 잘 보이시고 제가 암수 구별을 아직 못해서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었고요. 자 이번에는 옆에 스포 루소로 한번 가볼게요. 긴장하지마. 이제 그만 찍을게. 자 이번에는 슈퍼루소예요. 자 정말 깔끔하게 생겼죠? 똑같은 얼굴형인데도요,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얼굴을 생김새가요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똑같은 볼파이톤이고요. 얘는 좀 뭔가 좀 귀여운 맛이 있죠. 예 표면을 한번 볼까요? 정말 깔끔하죠. 이렇게 공처럼 돌돌돌 말고 말고 있다고 해서 볼파이톤이라고 하는데 옆에 모아비 친구보다는 이 친구는 조금 더 호기심이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그리고 먹이 반응도 아주 좋고요 어, 한번 어, 마우스 대자를 먹고 있는데 한번 줄때 아주 깔끔하게 잘 먹는답니다 그 영상은 저번에 저희가 피, 피딩한 영상은 올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과 보는 것과 이렇게 자세히 학대해서 한번 보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어 그저께 지금 이 수프루소는 탈피를 한 상태예요. 자요렇게 생겼고요. 제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킹 스네이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 루소. 루소는요 일단 사육장 문을 열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벌써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영상을 한번 찍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요 벌써 문을 여는 줄 알아요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잘 지내보자 오마이갓 oh 지금 어디 있냐면 제가 휴대폰을 감았어요. 그리고 물려고 입질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지금 문을 양쪽 다 열면 제가 무서워서 한쪽만 열고 하려고 하니까 잘안 보여요. 으 음, 이게 블랙킹이에요. 잠깐만요. 자이 친구가 블랙킹이고요. 오 슈퍼루소하고 완전히 흑과백이 확실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.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, 안돼. 안돼 안돼 어 저는 정말 어 무섭습니다. 쏘여본 적은 없는데요. 어 스마일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뱀을 그렇게,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걸 자이 친구는 충분히 활발하기 때문에 제가 사육장 문을 닫았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 표, 확실하게 블랙색이 보이시죠 지금 피부도 잘 보이실 거고요. 아주 건강한 친구예요. 그리고 아주 날렵한 친구예요. 길이는 지금 한어 1m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. 그래도 제법 많이 큰 친구입니다. 자, 고개를 계속 낼름낼름 이렇게 문을 열지 않으면 좀 귀여운 것 같은데요. 막상 문을 열면 제, 손, 제 손을 향해서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서워요. 옆에 루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색깔 차이가 나시는 게 보일 거예요. 정말 매끈매끈해 보이죠? 그리고 정말, 어,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은 피, 피부예요. 이 친구가 킹스네이크 블랙킹스네이크였습니다. 블랙, 블랙 킹스네이크였습니다. 제가 이 친구를 손으로 만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아직은 장갑을 끼고 만지지만 저도 조만간 용기를 내서 직접 한번 만져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스마일러의 뱀들 친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